어, 이제 건축 가져가세요, 네, 건축 건축하러... 하 나 이모도 짓게 우와, 어? 아니, 조심하세요. <웃음> 가봐 있어. 아니 이쪽 계단으로. 계단으로. 하긴 하긴 아 미안해 아. 미안해. <웃음> 눈빛들 너무 갈망하고 있어. 무서워서. 이모도 무서워. 근데. 어머 어머 어머 나한테 관심 보이고 있어. 근데 물이 많은데? 아닌데 말한테 관심인데? 오 먹는다 먹는다. 오 어, 먹는다. 줘봐. 빠르네 주자. 작은 먹을래? 안 먹어? 먹을래? 미안해. 예민한 애들이구나. 그 뭐, 그리고 게 생각보다 우선 아이들이다. 어? 안 먹어. 물에 담가서. 엄마 싸우지 말고. 왜안 먹어? <목소리도 못 먹어야지> 어머. 잘 먹는다. 갑자기 왜 먹... 근데 간만 먹나봐. 아, 이쪽으로 바로. 가까이. 그치. 얘네들 해지 말라고. 휴! 야, 종이 아니네.